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선생님 TV 많이 보세요? 뭐 종종? 종종. 저 핸드폰으로 봐요. 아 유튜브? 요즘... 왜냐면 볼수 있는 시간이 화장실, 화장할 아, 때 아. <웃음> 이럴 때니까. 뭐 보통 뭐 보세요? 나는 솔로. 어 <웃음> 나는 솔로 <웃음> <웃음> 재밌어요? 엄청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네. 그 서른아홉인가 손예진 나오는 거. 아, 끝났을거야 그, 아마. 아, 넷플릭스에서. 아,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아 진짜요? 걔는 연기를 왜이렇게 잘해요? <웃음> 막 나이가 있잖아. 그, 아, 오버랩되면서. <웃음>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음. 뭐를 들고 왔냐요 환승연애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어, 환승연애는 뭐냐면 이제 전남친하고 전여친이 나와요. 전남친하고 전여친? 네. 어. 근데 이제 그런 커플이 한 네다섯 커플 나와요. 아다 다섯쌍 다, 다 다섯쌍이 다섯 나오네 다섯쌍이 나오네 네 그렇게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거기 안에서 며칠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음.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전남친 전일순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다른 여자랑 막 <웃음> 데이트하고 막 그런 걸 봐야 돼요 <웃음> 막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핫핫해요 되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 가져왔냐 요즘 핫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자는 다섯 음. 명을 보여드릴게요 남자 하나에 여자 다섯. 맞추라 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잘 어울리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얘가 과연 어떤 사람이랑 좀 사귀었을 것 같은 좀 느낌. X를, 그걸 X라고 하거든요. 전 여친, 전 남친은. 그래서 X를 하나 맞춰주시고. X를 맞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랑 좀잘 어울리는지. 음흠. 네, 그거, 그렇게 좀, 우? 저희가 사진 드릴게요.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천천히 보세요. 이, 이 이게 뭐1 번이야? 네. 가 번. 네. 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먼저 누구랑 좀잘 어울리는지 먼저 봐주세요. 이, 이 남자랑? 네그 남자랑 누구랑 잘 어울리는데 어, 그 여자 그 여자분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어떤 좀 면에서요? 이 남자는 네.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어... 이 남자는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한 남자인 거라.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육성, 뭐 센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시야에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생각보다 착하네? 생각보다 배려심이 있네? 오히려 생각했던 거, 이미지와 다르게 뭔가 따뜻한 면이 있네?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네네. 이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속내를 한꺼번에 드러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조금조금 드러내시는 분인 거라고 봤을 때는 조용히 CCTV마냥 여기저기 사물을 지켜보는 사람인 거라. 네네. 조용히 사람을 지켜보다가 생각보다 따뜻한 여자, 뭔가 정스러운 여자, 뭔가 배려가 깊은 여자를 하는데 5번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애가 있어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 표출이 좀 많을 수 있다고 라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우리가 말하면 관상주좀 표독스럽다. 그쵸? 조금 부드러운 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 예쁜 상이긴 하지만 약간 거친 남성하고 잘 어울릴 법하다. 그러기에는 이 남자는 조금 지적인 이미지가 있고 조금 첫 속도감이 느리는데 음. 이 여자는 조금 기분파일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의 그냥 자기 원하는 어떤 외모가 아닐 거예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번하고 사번이거든요이 비슷하게 생긴 여자 이미지로 봤을 때 오. 3번하고 사번이 이 남자의 보여지는 시선에서 가장 가깝죠. 아, 그래요? 응. 3번하고 4이 남자의 취향을 들어가 보면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는 취향을 봤을 때는 3번하고 4번이 가장 비슷하고 이 남자가 고민의 대상이 된다라고 아... 보여줬을 때는 어, 지금 은기로 봤을 때는 어, 이게 지금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3번의 여자는 과거에 아픔이 좀 있는 여자인 거라고 보여요. 물론 누구나 음. 과거에 아픔이 있겠지만 이 여자가 현실을 과거의 아픔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남자랑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좀더 가능성이 높죠. 음.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의 여자는 이 여자라고 볼수 있어요. 와, 지금 뭔가 좀 끌리는... 이 여자 아니에요? 썸 타고 아 있어요? 딴 여자를 타나? 나안 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그 어... 분이랑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 선생님 아싸? 그 3번이 지, 원래 전 그거예요 음, 여자는 어둠이 좀 있어요 어... 근데 이 남자도 어둠이 있거든요 아마 어... 어둠에서 충돌했을 거예요 어... 이 연애를 처음에는 본인이 서로가 배려심이 있어서 좋았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제는 뭐 말을 안 해서 끝났다든지 네. 서로 어둠을 잘 끌어내지 못해서 끝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났을 수 있는 거지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들이 왜 헤어졌냐면, 왜 헤어졌냐면, 남자가 뭔가 차가워지고, 뭔가 손을 잡아도 나만 잡고, 뭐이 남자는 좀안 잡는 것 같고, 뭐 같이 만나도 외롭고 해가지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남자가 막 대놓고 화타타탄 스타일도 아니고, 여자도 그렇거든. 어...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 음.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3번의 여자를 들어가 보면 눈물이 가득해. 어, 그래. 외로움이 많은 여자인 거라 그래서 어.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이끌어주고 먼저 쓰다듬어주는 남자한테 매력을 많이 느껴 어. 근데 이 남자가 츤데레거든 조용히 뭔가를 밀어주는 사람이거든 네. 음. 근데 이 한계는 어두 배려를 하다가 처음엔 좋고 이 남자가 따뜻해서 주지만 결국에는 그 배려 가못 느낀단 말이야 익숙해져 어. 버렸기 때문에 더한 걸 바라거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잖아. 이 여자는 그 강도 조절이 필요한 여자인 거야. 슬픔이 많으면 은 눈물도 많은 건가요? 아니, 이 여자는 참는 슬픔이에요. 어... 삼키는 눈물이야. 막 음... 아, 흘러낸다. 그렇게 치면 이 여자가 눈물이 많은 거지. 아... 겉으로 드러나는 아... 눈물이 아... 많은 거지. 이 여자는. 어... 근데 이 여자는 삼키는 눈물인 거라. 근데 이 여자는 그게 두개다 가능해요. 어, 네.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 어아그 여자는 두개다이 아, 여자는 거. 그게 두개다 가능해 어... 기름이 났어 <웃음> <됐어. 웃음> 짠 짠해 네네네 <웃음> 응. 아 근데 이게 뭐, 진짜 신기한 게전 여, 뭐, 그 미래의 여친은 뭐, 맞출수 있는데 전 여친을 아무튼 뭐 그런 기운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이 여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두 번, 세 명,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어. 전 여친도 그렇고, 이긴 머리 여자도 그렇고, 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어, 둘 다가, 어, 약간의 어떤 감정의 폭을 지속하고 있다면, 네. 여자, 이전여자쟤는 삼켰고, 이 여자는 조절이 가능해요. 여자 똑똑해요. 음. 여자 똑똑한 여자예요. 어 그래요. 이 여자는 제가 무슨 이과인데 <웃음> 이 일을 뭐한대요 과는 <웃음> 그 모르 모르겠는데 약간 <웃음> 이성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하는지 몰라요? 어그것까지저 저도 <웃음> 그 찾아보고 감정 컨트롤이 되는 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전그전 그전 여친은 학 승무원이라던데. 음. 이 여자는 승무원을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는 일적으로는 커리어가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이너스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음. 근데 진짜 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전 여친 그 X가 그러면은 둘이 만약에 만약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안좋은 마음으로 좀 받아보고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씁쓸한거지. 안좋다기보다는 나랑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버랩되겠지. 그게 헤어진지가 얼마 안됐으면 심한거고, 오래됐으면 묻어지는거지. 음. 이 여자 배우자복 좋아요. 누구요? 이 여자, 전여친. 아 배우자복 좋아.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인연 나타나요. <웃음> <웃음> 배우자복 어, 좋아. 예. 좋은데 왜. 그러게요. 잘살아, 애도 잘 키우고. 아 진짜요? 그러면은 그전 남자와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이 아까 보여준 남자랑 아니요 없어요 그냥 예전에 그랬다 그랬었다 근데 다시 만나긴 좀 그래 너랑 음. 좋은 추억이 있지만 아쉽지만 우리가 꼭 굳이 다시 만나야 되나 응? 기억나는 게 많잖아 한번 봤던 영화를 꼭 다시 볼 필요는 없거든 <웃음> 그렇게 재밌었던 건 아니니까 정답이네 음. 진짜 근데 이 남자는 이별이 반복돼요 그래서 2% 안에서는 될지언정 또 음. 되죠. 왜냐면 이 남자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자꾸 고민을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군가랑 연결되기가 쉽지 않고요. 여자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찡찡거리는 여자 음. 제일 싫어해요. <웃음> 그렇죠. 어, 어린애 안 좋아할 걸. <웃음> 몰라요도. <저도. 웃음> 어, 모르... 모르는 사람이어서. <웃음> 음, 나도 몰라. 근데 이 남자가, 어, 이이 매력적이네 눈이. 아 그래요. 음, 매력적이고 입술 도 예쁘고 또 말을 조금 많이 하진 않지만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응. 매너도 좋은고. 거 네. 어 하나만 더 도로, 물어볼까요? 그게 그전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어허라 거기에서 남자에서한 칸만 더 오른쪽으로 넘기면 개거든요 아, 개랑이랑 전 여자랑 전 여자친구랑 이렇게 묶어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이 남자는 좀 도발적인데 여기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이 남자는 좀 도발적인데 이 남자는 성격이 좀 직진이 아닌가? 약간 직진형 연관, 생각을 했던 걸 바로 조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리더십이 좀 있어요, 음. 이 남자는. 그리고 뭔가 조금 강렬하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은근히 또 매력이 있는 게이 남자는 조금 직급이 조금 마무리가 잘 돼요. 책임감이 좀 있어. 그래서 음. 지속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을 바라봤을 때는 이 여자 좋죠. 이 여자가 가능성 높아요. 그 여자분한테 계속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가능성 높아요. 나쁘지 않거든. 어. 이 여자가 소심한 구석이 있잖아. 삼키는 아픔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이끌림이 있잖아요. 그쵸? 물고기고 있는 이, 이 남자 뱃사공이란 말이야. 걸로만 주면 돼. 이 여자 나쁘지 않아. 음. 고민하는 척 하지만 마음이 많이 갔어. <웃음> <웃음> 근데 초반에도 조금 사인이 있지 않았나? 둘이가? 저희도 그렇죠. 공부하고 온 거라 서 댓글 주세요. 댓글. 물어볼 거 음. 공부하고. 뭐, 되게 높아요. 잘될 확률이. 음. 근데 전년친이 그렇게 생각보다 고민하지 않아. 그냥 아쉬움이야. 음. 한 공간에 있으니까 아쉬운 거지. 한 공간에 없으면 둘이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진하게 정 붙어요.